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유긴하게 쓰이는 네가지 화면 캡처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지 모두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 1분만 따라 연습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을 붙이고 손가락을 붙이고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화면 좌측에 되어서 우측으로 이렇게 썰어주면은 예. 캡처가 되고 있죠 예, 아주 쉽습니다 캡처가 됐는지 볼까요 아.. 캡처가 많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더 쉽습니다 바탕화면에 간편 메뉴를 만들어 놓고 터치 스크린샷 예. 터치 스크린샷. 너무 쉽습니다. 어. 다시 볼까요? 됐는지, 갤러리, 어. 다 됐어요. 구글 기사를 한번 해볼까요? 어. 자, 바탕화에 간편, 간편 메뉴가 나와있죠. 간편 메뉴를 누르고, 스크린샷. 간편 메뉴를 누르고, 스크린샷. 아주 쉽지요. 유튜브 안편 메뉴를 누르고 스크린샷 음, 잘 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갤러리 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 어, 구글 다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는 더 쉽습니다 빅스비 를 불러서 캡처하는 방식인데요 하이빅스비 캡처해줘 어, 됐어요 음. 어, 우리가 많이 쓰는 어, 위치를 공유할 때 한번 해 볼게요 자, 지도 찾기 찾아서 하이빅스비 캡처해줘 음, 잘 됐네요 음. 공유를 하기 위해서 공유 버튼 누르고 카톡이나 밴드, 인스타그램, 메시지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은 더 간단합니다 이 휴대폰을 보시면은 어, 이것은 어, 갤럭시 S21 울트라인데 어, 오른쪽에 어, 이 볼륨 버튼이 있고 그 하단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음량 버튼 전원 버튼 이걸 동시에 누르는 방식입니다 어, 한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한 손을 사용해서 어, 이렇게 거지고두 번째 손가락 검지를 음량 버튼 하단에 대면은 어, 가운데 손가락 중지는 자연스럽게 전원 버튼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어, 이 상태에서 같이 동시에 눌려주면 됩니다 예 지금 캡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음, 왼쪽에 뭐 전원 버튼 오른쪽에 음향 버튼 이렇게 이 나눠져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 오른손 왼손 엄지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께다 동시에 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힘을 줘서 딱, 딱, 딱 클릭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면 예, 됩니다 아, 오늘 알아본 화면 캡처는 여러가지 여러 스마트폰에서 정말 여긴하게 쓸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한두가지만 알아도 뭐 충분합니다만은 어, 네 가지 다 어렵지 않으니까 1 분만 투자하시면은 정말 어, 따라하시면은 아, 금방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몇 번만 해보시면은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잘쓸 수가 있으니까 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놀면서 배우는 놀비의 놀이 세상이었고요. 놀비의 놀이 세상은 아, 여행과 생활 정보, 뭐 취미 활동 음, 같은 영상을 어, 지금 많이 이렇게 올렸는데요 음, 앞으로는 어, 시니어들을 위한 어, 이런 유익한 IT 활용 정보를 올리려고 합니다 혹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 댓글로 남겨, 남겨주시면 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